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유튜버예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도 조금 어렵고 뭔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되게 두려워지게 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점차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관리했는지 함께 공유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의 현재 피부 타입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T존 부위는 굉장히 좀 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살짝 건성이에요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성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피부 좋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앞머리를 내리고 나서부터 정말 여드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좁쌀 여드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좁쌀 여드름을 계속 달고 살아요 제가 피부가 가장 좋은 계절은 바로 겨울이에요 그러다가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 음, 점점 여드름의 성수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이 가장 저는 피부가 안 좋을 때이고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으로 많이 가려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쪽에 흉터라든지 이마 쪽에 흉터, 그리고 뭐 인중이나 코 요쪽, 이쪽, 요쪽에도 굉장히 여드름이 심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이쪽에 띄워놓을게요 최근에 좁쌀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건드렸어요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드려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처음에는 좁쌀 여드름이 이마 쪽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기초를 바꾸고 나서 효과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바로 비플레인의 약산성 카모마일 토너하고 시카풀 앰플이었어요 특히 비플레인의 시카풀 앰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렉터파이님이 진정 앰플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벌써 지금 다섯 통째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어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제가 이마에 있는 좁쌀 여드름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박 이건 혁명템이다 난 정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앞으로는 이것만 써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같이 썼던 게이약산성 토너하고 그 다음에 팩까지 같이 썼었어요 대나무 팩이 비플레인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으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기는 했으나 두 번째 좁쌀이 났을 때에는 이마에서부터 여기 인중까지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도 제가 건드리는 바람에 조금 많이 터졌었어요. 인중에 막 화이트 헤드 막 잔뜩 오돌토돌 났길래 그거 뽑는다고 뽑다가 또 번지고 그러다가 턱에는 왜 번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번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11자로 이렇게가다 여드름 파티였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멘붕이 온 상태에서 뭐 비플레인 거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뭐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한게 로아큐탄 집에 있는 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로아큐타을 먹으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건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정말 닿기만 해도 막 따갑고 물이 스치던 뭐 어떤 토너가 스치던 간에 다 너무너무 따갑고 막 빨갛게 올라오고 거의 막화장 입은 것처럼 좀 그렇게 됐었어요 피부가 피부 딱쟁이도 굉장히 많이 지고 제가 막 패치 도 붙였다가 뗐다가 막 얼마나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지 그러다가 제가 알아낸 게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누아 어성초 토너예요 제가 이 제품 쓴지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요 광고가 나오기를 좁쌀 여드름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있나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쓰려고 했으나 피부 트러블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같이 썼던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플레인 바하 앰플이에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뭔가 조금 피부가 거칠거칠하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졌다는 라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모공을 자꾸 막는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이 비플레인 바하 앰플인데 음... 얘를 처음에 쓸 때는 어, 너무 자극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이거를 자극을 자꾸 주면 더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이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마가 저는 가장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필링 앰플을 쓰더라도 너무 심하게 막 뒤집어질 것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우선 이마에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이마에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안누와 어성초 토너로 저는 스킨팩을 대신 해줬어요. 그냥 스킨으로만 쓴게 아니라 저는 완전 팩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이거 일주일 쓴 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가 토너 팩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째부터는 조금 뭐랄까 재생이 되어서 그런지 피부가 조금 더 환해진 느낌 그 전에는 막 굉장히 칙칙하고 각질 부각도 많이 되고 막 화장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따갑고 이랬는데 훨씬 많이 진정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얘 하나로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각질들은 이 바하 앰플이 다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아누아 어성초 토너가 피부에 더 흡수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진정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이 시카풀 앰플 이거 꾸준히 계속 사용하고 있 있었고, 그리고 이 카모마일 토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닥터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막 바뀌어서 굉장히 막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이 모든 아이들의 궁합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쪽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다음에 인중 이쪽이 너무 따가웠어요. 정말 이두 곳은 총체적 난국이다 할 정도로 건들 수도 없을 만큼 계속 따가운데 뭔가 계속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아누아 스킨 토너 팩을 할때그 밑에 이 비플랜 시카프 램프를 듬뿍, 듬뿍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토너를 가장 묻힌 화장솜을 그 위에다 올려줬어요. 얘로만 하면 왠지 진정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시카풀 앰플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얘를 안 쓰면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올려줬더니 그것도 효과가 오, 나름대로 쏠쏠하게 있었습니다 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런지 거의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트러블이 났을 때 어딘가를 나가려면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외출을 할 때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은 해야겠지만 뭔가 내 피부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찝찝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고민을 해보다가 예전에 제가 재생 비비를 썼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재생 비비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재생 비비는 메디필 바이오셀 비비크림이에요 요 비비크림은 방송에서도 나왔고 여배우분이 쓰신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라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재생 비비는 굉장히 건조했어요. 근데 이 바이오셀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굉장히 촉촉해요. 제가 지금 화장을 한 것도 이 메디필 비비크림으로 화장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커버력도 나쁘진 않아요. 100%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버력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발라봤을 때 색깔 자체는 역시 조금 뭐랄까 탁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비비크림보다는 조금 회색이 회색빛이 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커버력이 괜찮죠? 이게 지금 비비크림 바른 쪽안 바른 쪽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톤 환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요 촉촉함이... 촉촉함이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비비크림을 바르고 나서 이 비비크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음... 이 비비크림을 바르고 나서는 더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 있었어요 <웃음> 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른 모르겠어요. 혹시 저랑 똑같은 비비크림 쓰시면서 효과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 때문에 막 갑자기 진정이 굉장히 잘 되고 막 재생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 뭐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좀 안심하고 제가 화장을 할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조명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심해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거울을 보면 티가 좀 나기는 해요. 울긋불긋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음, 아예 안 가리는 것보단 이 정도 가리는 게좀 낫다. 이 정도면, 음, 그래도 사람들이, 어, 제 피부 왜 저래? 좀 심각해. 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웃음>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얼굴은 들고 다닐 수 있다. <웃음> 처음부터는 로아큐탄을 완전히 끊고 그 다음 판테톤산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판테톤산을 먹기 시작한 지한 일주일 조금 더 넘었어요 필링앰플이랑 아누아스킨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뭐 그때쯤 이제 판테톤산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네알을 먹고 있고요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 한 병을 다 끝내 보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막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여드름에 고민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팁도 좀 얻어가고 저도 저만의 팁을 공유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 진짜 많은 이런 기초 제품들을 사보고 버리고 사보고 버리고 하거든요. 정말 효과가 없는 것들도 너무 많고 과대 광고인 것도 많은데 이아누아 어성초 스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병을 다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과대광고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비플레인 아이들도 과대광고는 절대 아니다. 저한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비플레인은 한번 믿고 써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비플레인 거는 저만 인증한 거 아니고 디렉터 파이 님도 추천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디렉터 파이님의 말을 믿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없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피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 기초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광고는 일도 없었고 협찬 받은 것도 일도 없습니다. 제가 다. 직 사비를 들여서 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빅플레인에서 연락이 올 법도 한데 빅플레인 담당자분들 연락 좀 주세요. 저비플레인거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아진 피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